차가 지나면 직접 수리를 합니다. 여기가 밖으로 뺐고요. 전기를 연결합시다. 전기 들어왔죠. 플러스 마이너스 안 잡히 조심하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오케이 버튼이랑 이거죠. 강제 펌핑을 합니다. 강제 펌핑을 해서 여기까지는 기름을 보낼 거야. 이거 펌프링 잘 작동을 하네요. 과연 붙을까요? 아, 흰연기라네. 어떻게든 한번 얘가 점화를 해보려고 하는데. 점화가 안 돼. 됐구요. 점화기 렌치예요 그쵸. 그렇죠? 이런 거 없죠. 없죠. 이거 없어도 꽤 쉬워요. 롱로즈를 돌려서 살살 돌리도록 하자. 점화기는 교체를 안할 거야. 부정이 나진 않을 것 같아, 점화기가. 헬마을, 세 거를, 넣고, 세 거를 넣었어요. 봉투가, 음. 음. 끼고요. 아 이걸로 불이 안붙으면 점막이를 교체해야 됩니다 온몸기가 음, 나고 옆사무실에서 이런이어를 수도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아 철망 철망 아 이제는 흰연기가 나요 빨리 해가지고 어, 온도가 정상적으로 조성하고요. 음, 불이 붙다 안 붙다 합니다. 소리가 들려요. 요 철판이 뜨겁게 데워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데워진 철판을 식힌 후 여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. 여기는 뜨끈뜨끈하네요. 120도군. 어, 나온다. 2층. 발골이네. 20도가 넘었어요.